현재 알래스카는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당시 매입에 앞장섰던 미국 국무부 장관인 시워드의 날로 제정해 알래스카 매입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세계에서 문맹태치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쓰면 서로 맞지 않으니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한다. 내 네, 이를 불쌍하게 여겨 새로 2 8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매일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할따름이다 조선시대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한자로 글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익히기 어려워 대부분의 백성들이 배우기 힘든 글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까이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1443년, 처음으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이 1446년에 훈민정음을 처음 반포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고 1910년대부터는 훈민정음 대신에 한글이라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들 중에서 창제자와 창제년도가 명확히 밝혀진 몇안된 진귀한 문자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을 가엽게 여긴 세종대왕의 창제정신은 물론 문자의 독창성과 과학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한글의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본토 만들었고 한글의 자음은 우리의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은 말소리와 문자가 일치하고, 모양이 단순해 기계화와 자동화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 언어학자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는데요. 언어학계에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글자,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브라쇼브 남서쪽 32km 지점에 위치한 브란성은 드라큘라의 성으로 알려지면서 동유럽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1212년 독일 기사단의 요새로 만들어진 브란성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한 이 성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897년 아일랜드의 작가인 브람스토커가 써낸 소설 드라큘라의 배경지가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드라큘라의 아들이라는 뜻인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던 블라드 체페슈 3세는 드라큘라의 실제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1470년대 불란성에 잠시 머물렀던 블라드 체페슈는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의 위협을 받던 약소국인 왈라키아를 지켜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왈라키아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물론 백성들의 공공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세금을 면제받던 독일계 작세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작세인 상인들은 노골적으로 저항했고, 체페슈는 이들을 잡아 경중에 따라 혀, 코, 귀 등을 자르거나 혹은 장대에 꽂아 처형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독일어로 기록한 게르만 연대기 저술자들은 작세들을 처참히 죽인 블라드 체페슈를 사악한 악마로 묘사했고, 이에 따라 블라드는 잔혹하고 피해 굶주린 악마로 유럽 전체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브람스토커는 그 잔혹성을 듣고 흡혈기 드라큘라를 창안하였고, 그 이야기는 흡혈귀 이야기의 원조가 되어 많은 연극과 뮤지컬로도 공연되고, 1931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블라드 체페슈가 머물렀다는 불란선 역시 루마니아의 주요 관광자원이 되어 몇백년이 흐른 지금에도 후손들에게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